요즘 필라테스 하고 싶진 않아? 아, 나퇴근도 맨날 하고 있어 아 진짜? 하루... 그러니까 이틀 안 하면 딱 허리가 아파 아 진짜? 그래서 매일 아, 매일 하는 거를 되게 지향하고 있어 허리에 좋은 동작 있어요 따로? 브릿지 동작은 허리에 다 좋은데 음... 나 브릿지 뭔지 알아? 이렇게 음. 누워가지고 허리 이렇게... 맞아 약간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누운 다음에 음.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골반부터 하나씩 들어서 이제 올리는 어, 그런 옆 어깨랑 발로 지탱을 하는 동작들이지 음..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때 바로 한 번에 훅 올리면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가고 그거를 되게 천천히 허리뼈 마디마디를 하나씩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마디 하나씩 하나씩 되게 신경 쓰고 하는 동작이 되게 좋아 음... 사실 우리가 그 허리를 그렇게 쓰지 않잖아 그, 그 근육들을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 누르는 동작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맞아, 맞아. 그 중력을 받아서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없지 근데 그게 진짜 필려한게 애기가 아직 안아달라고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완전히 딱 완전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고 음. 허리도 완전 더 이렇게 되는 에 대한 포스터는 워낙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더 안좋아져 그러니까 나는 완전 일자허리인데 일자허리가 더 안좋아지고 예를들어 심하게 굽은 사람은 심하게 굽은게 더 안좋아지고 이런식으로 음. 분위기 갖고 있는 그런 뼈의 구조에 아기의 무게까지 더 올라오니까 그냥 더 중력을 받아서 더 극한게 더 극해지는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산 후에 혹은 육아를 하면서는 필라테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 되겠네요 그렇죠? 갑자기 존재말니까 도움이 되긴. 도움이 많습니다. 많이 도움이 많이세요 근데 사실 약간 그건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, 대부분의 이제 그 출산한 사람들은 가장 초점은 사실 감량이잖아. 체중 감량. 체중 감량. 붓기 빼고. 체중 감량이 가장 크지 사실은. 근데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같이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쵸. 체중 감량은 1차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으니까. 음. 근데 출산하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6개월 안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아, 애를 낳고? 음... 음.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. 그러니까 가벼운 산책은 괜찮은데 운동을 뭐 하겠다, 끊고 하는 거는 선생님도 별로 권유를 하지 않더라고. 음. 진짜 너무 하고 싶다 하면 3개월, 100일 지나고 나서는 천천히 시도해도 되는데 되게 무리한 운동은 정말 좋지 않고 음... 왜냐면 그 출산할 때다 늘어났던 관절이나 이런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되게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되게 빡세게 운동하고 하면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지니까 음... 오히려 그, 그 나도 내 주변에도 필라테스 했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친아 언니도 아기 낳고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하려고 센터 심지어 살아갔대 그 언니도 이제 강사했던 건데 아 거기서 안된 적이 아직 음. 회복 안 됐다. 6 개월 정도 일단 쉬었다가 운동하는 음. 게 좋다. 음. 모든 운동이든. 그렇죠. 그러니까 빡세게 좀 하려면. 근데 가벼운 산책을 하고 이런 거는 회복에는 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를 음, 되게 많이 조절을 할줄 알아야지.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비싸다. 8만 원? 7만9천 원. 아무어붙던데 그그 진짜. 근데 좀 좋긴 좋은 것 같아. 음. 너무 비싸다 근데 진짜 비싸 와 아, 아니네 야, 내가 잘못 봤다 한 6만 원대 아, 근데 6만 원도 비싸다 비싸지. <웃음> 한 2만 7천 원정도면딱 좋은 것 같은데